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들은 언제 진짜 사랑을 느낄까요? 추억과 사랑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정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랑의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난 일을 돌이켜 보는 것을 추억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당연히 추억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런데 이별한 연인들은 요이 어, 추억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종종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연인들은 서로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했고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했으니까 사귀는 동안을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많았으니까 우리는 사랑한 게 맞다고 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요 좋았던 기억이 많은 것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순간이 되게 즐거웠고 기뻤다면 그건 그냥 어, 즐거운 기억, 즐거웠던 추억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둘 중에 어떤 게 사랑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말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즐거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다는 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겠죠 상대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픈 것을 감수해줬을 때 그 모습을 본 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느끼게 되죠. 이 말은요, 상대가 많이 아플수록 나 때문에 많이 아플수록 그만큼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겁기는 해요.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 무조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연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편은 자기 시계 알을 팔아서 부인을 위해 머리핀을 선물로 준비했죠. 그리고 부인은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아주 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이야기에감동해서 절대 빠져서는 안될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두 사람이 가난한 부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내 것을 팔아서 상대방의 것을 샀다는 거예요. 결국에 두 사람은 요 다시 서로가 쓸모없는 선물을 받게 된게 되거든요. 두 사람이 부자였다면 이건 되게 웃긴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겠죠. 시간이 지나서 돌아봐도 되게 웃긴 추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 가난했기 때문에 감동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평소에 상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미안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 거죠 두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은 다음에 즐거웠던 게 아니라 아마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 안에는 분명히 진한 감동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마 사랑이지 않았겠냐 싶은 거예요 내가 준비한 선물이 상대에게 소용없게 된 것이 아프기도 했겠지만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내 상대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또한번 느꼈겠죠 그런 내 상대에게 더큰걸 주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또더 미안해졌겠죠 두부분은요 그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진짜 사랑을 주고 받기는 했겠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세요 또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잘못 드리겠더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사랑은 요그 안에서 확인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건 아마도 그 즐거웠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과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서로가 진짜 사랑하고 있어서 만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만남을 유지하는 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엔 당연히 이별을 선택하게 되겠죠. 사귀고 있는 연인들 사이에는 요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많이 오고 가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말이 오고 가는 것 뿐이거든요. 사랑은 요 아플 때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보면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사랑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차가운 물에 얼어 죽은 빠져 죽은 그 남자겠죠 그 남자는요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여자만을 살리겠다는 그 모습 하나를 여자에게 보여줬어요 그 남자의 진짜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버린 거고요 만약에 남자가 그렇게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발 꺼져 라고 말을 했어도 그 여자는 아마 그 남자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죠 자식을 위해서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두말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단한 번도 못 느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 많이 아픈 순간에 내가 더 힘든 순간에 내 상대는 나한테서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걸 느낄 거예요. 내 상대가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려면 내가 그만큼 많은 걸 포기해야 되니까요. 이별을 하고 났을 때내 상대도 요 분명히 내가 아프고 괴로운 걸알 거예요. 그런데 연락을 안 한다면 그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도 그는 할 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너무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헤어지거나 아프거나 상처가 될 만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그 상황들을 좀 즐겨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게 사실은 내가 내 상대방에게 진짜 사랑을 체크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추억들이 모여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요 힘들고 아픈 위기의 순간에 진짜 사랑이 확인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진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즐거움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나에게 주는 진정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